나에게는 6년 사귄 여친이 있었다. 예쁘장하게 생기고 서글서글 잘 웃는 여친이 마음에 들었고 우리는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집안일이든 뭐든 싫은 티안 내고 청소면 청소, 요리면 요리를 곧잘 해주는 여자친구를 보며 난 너무 고마웠다. 저녁 4시쯤이 되면 장보고 있는데 오늘 뭐 먹고 싶어? 맛있게 해줄게. 라며 전화가 자주 왔고 집에 오면 술과 맛있는 음식이 날 기다렸고 내일은 뭐 먹고 싶냐며 늘 나를 생각해주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았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고 내 저녁 시간은 항상 집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다. 그때 나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가게들이었고 굳이 내가 가게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 중인 식당을 한 바퀴 돌고 끝내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나중에는 장사가 더잘 되다 보니 가게를 네 군데까지 운영했지만 그해 재수없게도 전염 바이러스가 터져버렸다. 그 많던 손님들의 발길이 갑자기 뚝 끊겨서 수익은 반토막이 나서 하루하루를 매일 술로 보냈고 가게도 정리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최대한 버텨야 했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여자친구의 태도가 180도로 바뀐 것은. 당시 내가 여자친구까지 먹여살리고 있었는데 가게가 잘 안되면서 당연히 수입도 줄고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나서는 생활비도 부담을 못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내 돈과 명예를 더 좋아했던 여자친구는 장사가 망하고 있는 걸내 탓으로 돌리며 나에게 질책하는 게 너무하다 생각했지만 딱히 변명거리가 없었다 난 그저 여자친구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같이 견뎌내보자고 해주길 원했던 것 뿐인데 매일 원망만 하는 여친을 보니 나도 점점 지치고 마음이 식어갔다.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지고 그녀와 사귀던 마지막 3개월 동안은 거의 밖으로 겉돌며 그동안 만나지 못한 내 지인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의 집착은 날로 갈수록 늘어갔고 그날도 술자리를 끝내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집에 불이 다 꺼져있었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불을 켰는데 방바닥에는 머리카락이 한가득 뽑혀있었고 머리를 쥐어뜯었는지 산발이 된 여자친구는 과도를 들고 손목을 그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여자친구를 끌어안아 칼을 빼앗았고 다행히 그 이상의 위험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자친구는 줄어든 수입으로 인한 불안함과 내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집착을 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러한 행동을 한것 같았고 나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처럼 행복하게 해주기 힘들 것 같다고. 가게를 모두 정리하고 알바나 공장이라도 다니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말하며 이런 나라도 사랑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여자친구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사실 사업이 망한 이후로 날 미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둘 다에게 스트레스고 상처가 되니 차라리 나랑 헤어지는 게더 낫지 않겠냐고 했고 여자친구도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알겠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길래 무엇인지 물어보니 정말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 번만 가자고 하는 것이다. 너무 바람이 세고 싶다고 여행 다녀온 이후로는 깨끗하게 잊고 사라져 주겠노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결국 우리는 이별 여행을 다녀온 뒤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바닷바람이 쐬고 싶다고 해서 가까운 인천으로 떠났는데 인천 가는 내내 우리 둘은 차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바닷가 근처 조개구이 집에서 소주를 실컷 먹고 다가올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텔에서 내가 먼저 샤워하고 난 다음에 여친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난 침대에 누웠지. 여친이 샤워하는 그 짧은 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린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서글펐고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우면서 베개 밑으로 넣었는데 그런데 내 베개 밑에 식칼이 있었다. 사시미 말고 생선 대가리 쳐내는 칼. 모텔 창문이 몇 겹으로 돼 있어서 그 창문 사이에 칼을 숨기고 자는 척하는데 여친이 씻고 나와서 내 옆에 누워서는 한 10분 정도 가만히 있는 것이다. 몇 분이 더 지났을까? 잠시 후내 베개 밑으로 들어오는 그녀의 손. 푹신한 베개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손놀림 하나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머리털 하나하나가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곤두서는 그 느낌. 그렇게 베개 밑을 뒤져보던 그녀는 칼이 없어졌음을 확인한 것 같았다. 이불이 제쳐짐과 동시에 스윽 하고 몸을 일으키는 그녀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감고 있는 내 눈꺼풀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나즈막한 숨소리. 날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몇 분이 더 지났을까? 한참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에 나지막하게 그녀가 내뱉은 말 어떠 났어? 순간 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옷을 입고 그녀를 둔 채로 달아났다 여자친구는 도망가는 나를 보며 나를 쫓아온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넋이 나간 흐리멍텅한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거기 계속 있었다면 난 죽었을 거고 여친도 살인자가 되었겠지. 나에게 잊지 못할 마지막 추억을 선물해준 그녀. 아직도 난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